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백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보컬살롱의 멤버십 기능이 열렸습니다 이것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보컬살롱 멤버십은 어떤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등급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살롱 멤버십은 총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망생, 연습생, 팬클럽 임원진 사생팬입니다. 먼저 지망생입니다. 지망생의 경우는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루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연습생입니다. 연습생 앞에 지망생이라는 등급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연습생부터 진짜라고 할수 있죠. 이 연습생 등급에서부터는 멤버십 전용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멤버십 전용 동영상에는 독학으로 발성을 배우실 수 있게 연습용 동영상이 올라갈 겁니다. 예전에는 성대를 닫아주 주기 위한 글로탈 훈련. 이라는 강의를 올렸을 때 강의 영상과 각종 연습용 스케일 영상을 한 영상에 같이 담아드렸었지만 이제부터는 연습생 이상의 등급으로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들에게만 각종 연습용 스케일을 보시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독학을 통해 건강한 발성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강의 영상은 계속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으실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세번 로 팬클럽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팬클럽인데요. 저와 함께 일상에서 웃고 떠들 수 있는 멤버십 전용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함께 영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로 영상의 크레딧 부분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. 멤버십을 유지하시는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영상의 말이죠. 네번째는 임원진입니다. 임원진 이상의 등급에서는 월 1회씩 발성 혹은 질문 피드백을 단체 카톡방에서 해드립니다. 1대1로 마주 앉아서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드릴 수 있는 개인 레슨이 아니라 피드백을 토대로 스스로 감각을 찾아내고 그 감각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월 1회로 결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팬클럽 분들보다 더욱더 커진 이름으로 영상 크레딧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생팬입니다. 사생팬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불러줬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하시는 신청곡을 월 1회씩 제가 커버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명 오직 당신만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 크레딧에서 최전방으로 이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십 가입은 여기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. 댓글을 다실 때 아이디 옆에 이렇게 귀여운 베코 이모티콘도 달리게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관심 주시는 만큼 부담 빡시게 갖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셀롱 베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